자하이고 여러분 3.5주년이 다가옵니다 자 아주 푸짐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1월 17일 목요일 업데이트 및 이벤트 안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업데이트입니다 아, 3.5주년이 다가오다 보니까 3.5주년 전야제로 살짝 맛빼기로 이제 보상을 주기 시작하거든 아직 몸풀기입니다 자, 3.5주년 전야제 점핑 스페셜 스텝업 뽑기입니다 오 전야제인데 점핑 이벤트를 한다. 점핑 뭔지 알죠? 주로, 어, 빠르게 따라 붙어라는 얘기예요 점핑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SSR 영웅을 6월 90레벨로 획득 가능한데, 요 뽑기권을, 자, 이거 중요합니다. 3.5주년 전야제 출석 이벤트에서 보면은, 뽑기권을 무려 10장을 받게 되는데, 10장에서 10법이냐? 아니다. 이게 바로 110법을 출석 이벤트로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 110법입니다. 어, 보시면은, 그지? 11법 짜리가 요거 한 장이잖아 3.5주년 티켓 요 티켓 하나가 11법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11법을 10장 받으니까 110법이다 이거야 야 요거는 예, 여러분 각자 빛나? 3.5주년 전야제인데 이렇다는 거 제가 개발자 노트를 좀 봤는데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 전야제가 요정도고 이거보다더 심한게 온다는데 3.5주년에는 더 심한 게 온대. 하여튼, 좀흥분을 가라앉히고 계속해서 보자면. 그래서 이거를 뽑을 수 있는 자석들은, 아, 요런 자석들이 있다. 요런 자석들. 점핑 이벤트라서, 일마들이 뽑자마자 UR90렙으로 뽑히뿜니다. 속단이라든지, 어, <웃음> 속단이라분 쓰지는 않겠지만, 일마가 인연으로, 어 체력 단전보다 일마가 투급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PK 보미 같은 얘를 인연으로 쓰더라고요. 100렙 찍어가지고.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자, 보면은 뭐, 근서리, 속타르, 구류드, 시구르드. 어, 막, 요 정도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 뭐, 막 라인업막 되게 좋은 건 아니야. <웃음> 점핑 캐릭터로 실 90렙 유화로 춥부는 거니까. 요 정도 라인업이 되겠고, 요 정도 라인업 뽑기가 무료로 110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스텝업이다 보니까 스텝업 달성, 스텝별 달성 보상이 되게 좋죠? 뭐, 이런 것도 좀 챙길 수가 있겠고, 일마드로 면라라라라 보면은 스텝별로, 어이고야 어이구, 체력 리즈라든지 속단이라든지, 아, 아니구나. 이거 라그, 라그멜, 라멜, 라이네 어, 라멜로 받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스텝 10, 요, UR90렘 요거는 선택으로,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이벤트가 이제 전야제로 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3.5주년, 5주년 전야제 기념해가지고 다양한 보상 이벤트가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뭐 호크의 대박 보물상자 같은 거 있겠죠. 뭐, 일일 아홉 개 상자 열수 있는 그 말이야. 막 눌리다 보면 스페셜 터지기도 하고 막 하는 거. 막 열어봐야지, 매일매일. 열어보다 보면은 스페셜 상자 안에는 이런 것들. 아주 좀 고급진 재화들 들어있고요 일반 상자에는 약간 요 정도. 요 정도인데 뭐, 코스튬 강화 재료나 모루 이런건 좀 군침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주년 전여제 목표 달성 이벤트 미션이 있는데, 일일 미션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스튬 강화 재료와 모루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겠다. 뭐일일미션뭐 간단하겠지 뭐 프리스테이지 5번 강화석 30개 핵도 요리 5인분 만되기뭐 이런 정도야 그런 것들 하면은 요런 재화들 챙겨나갈 수 있다 와 이거 모루 100개 눈에 들어오네요 모루 100개 눈개 100개 좋고 망치도 보이고 지금 각인석이라든지 아 코스팅 강화 재료 30개씩 참여 열심히 하셔서 다 받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성장 부스팅 이벤트 요거는 뭐 이제 뭐 이런거 아시죠 아 성장 무료 이제 스토리 깨 나가고 할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거 가면대소동도 개최해 가지고 뚜들리 패면 이렇게 좀 받아갈 수 있는 정도 길라의 휠도 열리면 좀뚜들리 패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개발자 노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개발자 노트를 어... 그걸 보면은 오랜만에 이제 무료 뽑기 이벤트다 해가지고 총 110회 뽑기 그죠? 어... 총 100, 110회가 맞습니다 이제 무료 뽑기 하고 점핑이란 이름에 맞게 6월 90렙 상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혹시나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실 분들을 위해서 전야제 이후 진행될 3.5주년 페스티벌 본편에서는 이보다 더큰 역대, 역대급이라고 하셨어요. <웃음> 역대급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요. 역대급 보상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으니, 뭔가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보다 더큰 느낌표 하나 찍었어요. 느낌표. 왜냐면 이제 문장을 쓰실 때 느낌표를 자주 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보면. 그지? 그지? 근데 느낌표를 썼어요. 이게. <웃음> 기대 조금 해봐도 될까요? 느낌표에 역대급이라는 표현과 있었습니다. 어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어 아무래도 3.5주년 페스티벌이니까 또 페스티벌 캐릭터가 나오와 나온... 이게 또 기대가 좀 되네요 큰거 오고 있다 여러분 큰거 오고 있고 전야제 점핑 요거는 몸풀기예요 몸풀기 지금 복귀하실 분들 복귀하셔서 점핑 캐릭터들 좀 필요한 애들 좀 받아가세요 이런 느낌에 받아가세요 얘들 이뭐 메타 중심캐 는 아닙니다 근데 좀 받아가세요 9 0레으로막 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이고 어본 모델은 3.5주년 페스티벌에서 올것 같습니다 골드 수급 개선 을 위한 골드 던전 개편인데요 어 원래 이제 주말에 주말 특히 일요일에 골드 던전 행동력 반값 하죠 그때 거기 많이 돌리고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그거 돌리느라 다른 컨텐츠를 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부담감을 좀 줄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력 반값 이벤트를 상시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상시가 50% 붙어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예 골드 던전 요구되는 행동량자체를 절반으로 하향조정 이건 뭐 상시가 되는 거다 그죠? 아예 골드 던전 행동력 절반으로 깎아주겠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런 무조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골드 골드 던전에서 보물 상자가 떨어지잖아요 그 보물 상자를 팔아야 또 돈으로 바꾸는 거고 아, 귀찮다 이거야 이것도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골드로 셀이 들어와 푸는 방식으로 상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골드가 들어와 뿐다 근데, 그러면, 어, 눈치 빠른 구찌님들 그러겠지. 구스형 그러면은, 골드 상자 8대 20% 더 받았잖아. 그거 없어지는 거 아냐? 라고 할 텐데. 자, 보다 보면, 보면, 기존 골드 던전에 획득하는 양과 동일하고, 골드 상자 판매 금액 20% 상승 버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인 골드 획득량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유저들 똑똑하거든. 야, 그2 0 없애려는 거 아닌가 아니야? 이럴 텐데, 20%가 포함된, 예, 양으로 골드를 받도록 하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는데도 반값으로 줄인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개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 골드 보유량이 10억을 넘어가게 되면 <웃음> 10억요? 이뭐 가능할지도 몰라. 해우야, 해우야, 돈좀 쓰자. 이제 뭐 이런 느낌인데, <웃음> 여러분들하고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웃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한 3억 이 정도 왔다가 또 풀었다. 그러는데, 해우 같은 유저들이 막 10억, 막... 어? 10억 넘어가게 되면 골드 던전 플레이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넘어가면 좀 쓰세요 돈을 좀 써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행동력 충전 방식이 개선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저 플레이어 랭크 모험가님들 어 플레이어 랭크가 좀 낮으신 분들은 어 행동력 최대치가 좀 낮죠 어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 구스가 행동력 최대치가 100인데 저 플레이어 랭크님은 50이라고 치자 그러면 행동력 물약을 쓰면 50까지밖에 안 차죠 어? 나는 행동력 물약 쓰면 100이 차는데 저 랭크 분은 50밖에 안차아 이러지 말자 이거야 이제는 이러지 말자 이거고 그래서 행동력 충, 충전 기준을 고정된 수치만큼 회복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음. 물약 하나가 만약에 물약 하나가 120이다 100, 행동력 120이다 그러면 50인분도 물량 하나 쓰면 120이 올라가 푸는 거야. 시리 그러면, 한, 어? 팍! 크닥 올라가 푸는 거지. 어, 이해됐죠?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이거. 어, 그 다음, 성좌마나스톤 관련 개선 및 시스템 추가. 성좌 말입니다. GP 투자하는 거. 요게 조금, 제한적인 GP 획득량으로 많은 모험가님들이 좀 성장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플레이를 통해서 기존 성자, 성자보다 더 상향된 성장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뭔가 더 빵빵 올라가는 느낌 잘 나도록 해주겠다 이 말인 것 같아요 GP 획득 수치에 대한 조정과 성자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 자체를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 좀 하도록 하겠다 계정 투급 버프 상위 및 중간 단계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 투급을 이제 어 찍은 사람들. 그럼 이제 목표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상위 단계가 이제 추가 준비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너무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기가 너무 그한 텀들이 너무 길어서 어떤 성취감이 없다 싶어서 중간중간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아, 내가 올랐구나. 버프 하나 더 받고 1% 올라가고 뭐 이런 어떤 맛을 느끼게 해주겠다. 요 말입니다. 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때문에 살짝 삐질라고 하고 있어서 진짜. 넷마블한테 삐질라고 하고 있었어. 마스 벨모스 원초의 마신 동시격태 이벤트 말이에요. 이 맛을 비나쁘거든 유저들한테. 맛을 비 주놓고 안 해줘. 완전 선멸 똑같은 짓을 하루에 여섯 번씩 하는데 가끔 현타가 와요. 아, 이거 왜안 해주지,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알지? 여러분. 약간 좀 짜증나요 약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할때 의미가 없어 야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어 선멸전 여섯 번 하는 게 갑자기 확 빡치네 갑자기 빡치고 있었다는 얘기야 평소에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해주겠다 우리 좀쭉 해주면 안 될까? 이거 진짜 아니 귀찮은 걸 따라서 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이유를 선멸 여섯 번 도는 이유를 예 그 시간에 짐보스에 조금 더 머리쓰고 해야 되는데 짐보스 선멸을 돌다보면 짐보스 오늘 트라이 하려다가 아 대충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 컨텐츠에더 재미를 느끼려면 이런 기본적인 숙제는 빨빨 끝나야지 그래서 재개를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보내주셨고 제가 대변한 거예요 대변해서좀화좀 좀 내줬다 형, 형이 화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웃음> 나도 화났나? 어쨌든, 대별을 좀 해드렸고, 재개한다! 야! 재개, 상시 좀, 상시! 확, 그냥, 막, 어? 자, 하여튼, 그렇게 되게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조금 기대되는, 음, 3.5주년이라는 그 단어. 요런 단어는 조금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뭐가 오고 있을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